오 어, 뭐야? 우와 어? 뭐야? 야! 공룡아 배터리 먹자. 오 어, 뭐야? 우와 어? 뭐야? 야 공룡 맞네. 어? 아! 오! 아! 오! 아! 오! 야 이렇게 해서 공룡이 멸종했어요. <웃음> 어 뭐야? 우와 우와 나야야 공룡은 울트라맨이 멸종을 시킨 거구나. 역사적인 거네 이게 맞아? 하둘 셋. 어 헤드 돌리면서 바로 위로 가서 타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별나너하야 망했어. 이거 지래 피해서 가 거야. 그렇지. 어, 아 야, 잠깐만, 방았어, 어떻게든, 방았어. 야, 어떻게든! 이대로 가, 이대로 어떻게든! 이대로 가, 이대로 가. 야, 어떻게든! 야, 어떻게든! 야, 어떻게든! 어떻게든! 야, i a o m 다 h a y Sunday, s a n d a y s a u Sunday! s u n d Sunday! a n s u n d s u n d a 기 s a y a n d 야, 저 우주선 우리가 고쳐 타는 건가 봐. 우와, 아, 우리는 어, 여기다 우주인이었던 거야. 어, 그래서 그래? 지구에 지금 불시착한 거야 우리가. 사랑해 불시착. <웃음> 어, 불시착해서 지금 다시 우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런 장편 드라마를할수 있는 것이죠. 예. 드라마 이름은 뭔가요? 음... 외계인의 불시착. 외계 플러스 인이요 <웃음> 어라? 어 그거 돼요? 어 이상하다.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건데. 표절 논란. 비슷한 게 있나요? 비슷한 게. <웃음>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있는데요. <웃음> 이름이 똑같은 게 있는데.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였잖아. 여기 아래에 뭐가 있어? 배터리 구해오세요. 아 뭐야? 저 배터리 다시 쓰는 거야? 설마 내려가서? 우와. 뭐라 지난번에 썼던 배터리를 다시 쓰는 거 같은데? 아 진짜요? 우와 우와 오, 신기해. 어 신기해 오 요런 시스템은 또 처음이야 재활용이네 재탕은 또 우와 그니까 러 재탕은 또 처음이야 <웃음> 왔다 니가 어. 끼도록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 스 전자담배 <웃음> 맞습니다 <야. 웃음> 죄송합니다 <이리 와. 웃음> 죄송합니다 자막 넣어주세요 자막 넣어주세요 <웃음> 아. 너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란 걸 모르니? <웃음> 얘도 문과 설마 문과야? 나 이과 입과야? 입과. 오야, 지난번에 봤던 저거 괴물 있다. 저거 근데 아크의 골렘 닮았어. 야 저거네, 오. 요 초전자포 같은 걸로 쏴가지고 저거 부수는 거네. 근데 보석 여섯 개를 아. 찾아와야 되나 보데 아, 네. 인피니티 스톤 아니요? 이거 배터리를 찾아 넣어야 문이 열리나 보다. 어? 또 배터리야 또? 아니 왜 이렇게 배터리를, 배터리를 좋아해. 찾으려면 <웃음> 배터리를 찾아서 배터리를 넣고 그 배터리를 통해서 문을 여는 건데. 아 이거 음. 배터리가 아니라 그거다. 공 같이 생겼어 구슬. 음. 핵 연료. 음. 전 핵. 어 여기 있다. 어디 있어? 여기. 아. 어... 어나 노란 돌을 찾았는데? 어 그러면은 그거는 초전자포. 오케이. 네오 암스트롱 사이클론 재패 아 암스트롱 포 충전하러 갑니다 저기가 그거네 빨간돌 저길론 어떻게 가지? 이 나무 봐봐 중력이 반대로 바뀌어 왜 개구라지? <웃음> <웃음> 어 연기력이 많이 늘었네? <웃음> 무력 중입니다 속는 그날까지? 나는 한 팬이 가는 말은 일단 안 믿고 봐 <웃음> <웃음> 어. 이게 양아치 소년 양아치 <웃음> 야, 아니, 야사기. 야, 양치기 소년이야. 그래도 양아치로 만드는 게 어딨어. 형, 응? 뭐가 보석이에요? 이 손에 들고 있는 거. 아 예, <웃음> 정확하, 정확하십니다. <웃음> 잠깐만, 여러분. 네. 여기 여기. 우주선 앞에 탈수 있는 작은 우주선이 있습니다. <웃음> 조심하세요, <웃음> 구멍 있어요. 자, 아, <웃음> 어, 어, 어, 살려줘. h e 우리의, 잡았어. 우리의 협동심을 안, 안 잡혔어. 안 잡혔어,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새끼야. <새끼라니. 웃음> <자, 웃음> <잡았어>. 아, <웃음> 잡았어. 잡았어. 절대 안 믿어.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진짜 아. 잡았어. 이제 안안 놓을게. 안 놓을게. 진짜 안 놓을게. 아, 됐다. <웃음> 어, 됐다 오케이. 됐다. 눌러눌러 아, 눌러. 이제 네, 다들 잡을게. 바닥 잘잡으시고요어 렛츠기릿 출발합니다 저거야 저거 저거 같아 저선에 아 가는 것 같아 아 이거네 열쇠였다 열쇠 이거 그러면은 저 우주선 안에 다 있겠다 어 음. 안에 있거나 안에 찾으러 갈수 있는 뭔가 있거나뭐 어, 장치가 있거나 아 여기 딱 초록색도 있네 그럼 누르면서 우선 주 잡고 있을게요 챙겨 오세요 그게 오케이. 연료 그다 그다음에... 리리 <목소리> 리리 리 형배 떠났어. 아이씨. 이걸 갑질을 안 해? 오버 오버. 오낙가사 생숭 생숭. 팔꿈치로 그냥. 오버 오버. 야야이씨. 오야야 저기. 보감적이야. 메도사 독사 왔다 독사. <웃음> 중심 잘 잡으세요 갑니다. <웃음> 히드라 나왔어? 여기 히드라 출몰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. 음. 갖다 벼이고 올게요 저기 히드라 출몰하게 만든 사람 갑니다 거기 굴러갑니다 거기 하나 하나 굴러가요 안돼 나 잡으면 안돼 나 잡으면 안돼나 잡음 시엠아 <웃음> 어> <còn Former> 아 죄송합니다 그치만 이걸 누가 참아요 오케이 렛츠 기릿 문 열지 마 아직 케빈님 오면 열자 얘들아 아줌마 뭔데요 어. 너 일로 와. 아주 우리 한편 이룰 거예요. 지금 제 머리 자좀잡으신 거예요. 엄마한테 일러이 자식아.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? 우리 아빠 유튜버예요. <웃음> 언제부터 유튜브 하셨대? 아빠 우리 아빠 유튜버. 저기 노란색 머리 유튜버예요, 우리 아빠. 아줌마 우리 아빠 알아요? 나너 <웃음> 같은 녀들 존적 없다. 존경. 완 고쪽에 파였어. 양쪽을 동시에 눌러야 되나? 안 누르고 있어, 안페리 막고 있는 아, 거야. 뱃대지로 누르고 있어, 뱃대지로. 응. 너 필리핀 언제 가니? <웃음> <거> 필리핀 보낼 <보내고>. 때. <웃음> 누름 하나 둘셋 하면 응, 음, 열렸어. 이미 열었어. 응, 음, 음, 잘하네. 그러게 어? 왜 질질 끌어가지고? <웃음> 출발 못튼 원래 어, 지금 어, 출발을 해도 되나? 아 보석이 있어? 의자예요. 어. 출발해보고 싶어. 그거 안 눌릴 것 같아, 비스라 어차피 지금은. 눌리는데? 어? 누르면 없나? 뭐 일어나고 돼? 있어요? 어, 맞아. 날개 피면 보라색 보석 가져올 수 있어, 지금. 아, 날개 피는 버튼인가 봐, 그거 그러면. 아. 그러면은 날개 펴요? 폈어, 폈어. 아하. 폈어, 폈어. 야, 그러면은 파란색 보석 있고 저기에 보석 하나 더 있고 우리 다 찾은 거예요? 네. 네. 야. 오케이. Okay. 야, 그러면 이제 초전자포 쏘는 거야, 여러분들. 훠차. 으으으... 나좀 올려. 아이 고씨 이거 잡아줘. 잡았어? 오, 네. 오 됐다. 그다음 나 올라가고. 야 이게 바로 협동이디 이거지. 어, 나 이게 잡아도 돼 이제. 오 올라온다. 오 야. 오 멋있는데? 어 이렇게. 아 왜? 곱게 들고 가고 있는데 왜? 아왜 저러는 거야? <웃음> 이유 없는 괴롭히기. <웃음> 어 간다. 야야야. 지금 방인데. 프레시맨. 야근데 처음 언제 죽어? 그러게.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 움직인다. 와나 너무. 환화서 환았어. 야야야야야. 뭐야? 뭔데 어? 어? 부러졌는데? 내건데? 야! 야 우주선 터지는 거야? 우와 울트라. 엔디가 항상 울트라맨이야? 뭐야? 우와 발로 차는 거 우와 대박! 우와 <뭐� 와 <고정 remake> 멋있다 근데 액션, 어, 근데 액션 멋있다. 연출 봐. 근데 안 죽었는데요? 아죽다다다다 울트라 비무. 이게 언제까지 뭐? 근데 이거 기다려준다. 역시 아이고. 악당이 제일 착해. 어, 오, 불쌍해졌어. 오, 저항을 못 하고 있어 지금. 오! 오! 아 눈뽕. 눈뽀... 자 오, 이거 오. 버섯 그, 구름 핵 폭발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<뭐바> 와내 연출봐 어와와 와. 대박이네 야 괴수 하나 잡으려다가 지구 반이 날아가겠어 <웃음> 피폭됐잖아 여기 다야 이럴 거면 은 그냥 괴수랑 함께 살고 말지 그니까 <웃음> 괴수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수지도 않지만 음, 가만 서 있드만 오. 아 이렇게 엔딩 야 여러분 오, 좋았습니다 오. 어 굉장히 있다, 고퀄리티 어 굿즈 <웃음> 어 여기 라미 누나 누워있어요 음? 에? <웃음> 어, <웃음> 많이 마신다본데 아 닮았잖아 왜 <웃음> 비슷하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. 저 뭐야 이거는 뭐 셀을 쓴 것도 아니고 <웃음> 뭐야 이게 오오 <웃음>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모두 좋댔다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다들 좋댔다구 매드라이터 반시 오원 감사합니다. 매드라이터 반신님 5천원원 운영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후 우후. 5 0원이면 이제 7로 나누면은 아 근데 시 n 이가 와가지고 입이 하나 늘었네요 시 n 아 잠깐 나가 있을래? <웃음> 근데 원래 수수 3개월 동안은 월급 안받는거야 시엔이 3 개월이면 파산이야. 나 진짜 파나 파산이야. 다들 시엔이 좋댔다고. 방송은 라미처럼 해라 얘들아저 정도는 해야 스트리머 할수 있나요? 그럼 라미 정도는 해야지.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<웃음> 어쨌든 시엔이는 이미 좋댔다고. 그건 그냥 욕이잖아. <웃음>